어디지? 나 방금 놀이터에 있었는데 오리온? 으악! 귀신이다! 귀, 귀, 귀신! 레오나나 귀신 아니야 나 천사야 천사요? 그럼 저 죽었어요? 아니 천국 일일 체험권 일일 체험권? 아 누나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도 와보는 건가? 자! 이제 급식 먹으러 학교에 가렴! 급식 먹으러 학교! 완전 좋지요! 우와! 대박이다!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핫도그랑 젤리들이 잔뜩 있잖아! 우와! 이 핫도그 뭐냐? 진짜 맛있게 보인다! 우와 이 핫도그 맛있어 보이는 사람? 좋아요! 좋요 맛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엄청 맛있어! 오, 엄청 맛있어! 이거 진짜 한국의 맛! 난밥 싫어해. 엄마가 밥먹자! 이러면 으 하면서 도망갈건데? 천국급식에는 밥이 안나오고 젤리랑 핫도그만 나오네? 에? 개 개?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나왔어 이 비밀젤리 신상인 것 같은데? 개개 개? 비밀젤리 어떤 맛인지 모른데? 케! 난 젤리가 너무 좋아서 핫도그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! 향기로운 젤리 향기 말인지 절대아무도알수 없지. 음. 이거, 망고 맛같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 음? 다 음, 맛건다 음. 음. 음. 음. 맛있다. 맛이다 지나갈 맛이다는데맛다 아씨, 뭐야? 뭔가 익숙한 분위기. 아, 짜증나. 박세인, 너, 뭐야 또? 악마? 지금, 나또 지옥 온 거니? 그래, 너, 나쁜 짓 하면 또 지옥 온다고 했지? 하, 나쁜 짓이라뇨?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? 제대로 본거 맞아요? 친구들이랑 말랑이 거래해서 뺏고 부당 거래했어, 안 했어? 부당거래? 누가 그래요? 지들이 멍청하게 거래한 거지 그리고 놀이터에서 동생들 그네 자리 뺏고 말랑이 뺏고 그랬어 안 그랬어? 그건 뺏은 게 아니라 저도 뺏겨서 다시 돌려받은 거라고요!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지옥극식 먹으러 학교에 가야겠다 지금 당장! 으아! 저번엔 바퀴벌레가 나오더니 이번엔 슬라임이야, 이게 뭐야? 어... 와... 아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걸 주는구만? 어? 먹을 수 있는 거라고? 기가 막혀. 여러분 문제! 먹을 수 있는 슬라임이 존재한다? 아니면 이세상에 그런 건 없다? 댓글로 맞춰보세요. 이제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.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 내가 먹어본다. 이상하게 여기 오면 먹게 돼 먹기 싫은데 먹게 된다니까? 아, 뭔가 기분 나빠 심지어 맛있어! 와? 먹는 슬라임 아... 생긴 건 별로 음~! 음~! 아까 문제 정답? 먹는 슬라임 있다 없다? <웃음> 아? 아? 어, 이거 갑자기왜 이렇게 쳐? 어, 왜 이렇게 쳐? 아우, 왜 이렇게 쳐? 아! 아! 레몬 3십개 먹은 것 같아. <웃음> 다음은 초코비. 뭐 하지? 던져서 받아먹기. 아. 아, 실패. 이렇게 다시 마지막 도전 그냥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아 여기 보니까 스티커 있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뭐가 나올까 어떤 게 나올까 과연 우와 좋은 거 나왔다 오! 다음은 밥도그랑 초코비랑 같이 먹기! 어밥 초코비 아, 먼저 먹고! 밥도그 먹고! 음! 음, 맛있다. 음 맛있다! 전사님! 급식실에 그왜 오셨어요? 아까 내가 안 주고 간게 있어서. 안 주고 간 거? 그게 뭔데요? 그건 바로 이거! 오! 이건 사과! 천국에서 기리는 아주 귀한 <웃음> 사과야 좋은데 쓰렴 우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와 선물도 받고 천국급식 완전 최고다 다만 이 보틀팜을 이렇게 열어서 우 다음에 이 가루를 열은 다음에 가루에 찍어 먹으면 우 맛있겠다 음. 이제 여기 침을 묻혀서 더잘찍어지지해 맛있겠지? 음! 음 맛있다! 에이 다 이렇게 신건난 좋아하지! 이렇게 쉴 때는 이 수박 주스를 먹어주면 되지요! 아! 이거 알지? 이렇게 해서 딱딱 탁 하는 거 해볼까? 딱딱 탁! 우와! 됐다! 먹어봐야지! 와, 당도 높은 수박이다! 음! 맛있어! 천국급식 만세! 어우, 너무 셔서 놀랐네. 안에 뭐가 들은 거야? 어?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잖아? 이건 합격. 여기서는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몰랐나 보지. <웃음> <오>. 와우. 맛있겠는데?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상한 건가? 이 뭐야 이거? 이거 소세지가 아니라 젤리잖아. 아. 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. 완전 별로야. 어? 아직도 입에서 신맛이 나네. 쿠키로 달래야겠다. 하, 신맛을 달래줄 쿠키. 어? 음? 쿠키가 왜 이렇게 세지? 아 뭐야. 레몬이 마지막으로! 우와! 이거 맛있어 보인다! 자, 한번 열어볼게! 하 오! 사탕이 이렇게 올라왔어! 신기하다! 우와! 봐봐, 다시! 이렇게 해서! 하나, 둘, 셋! 우와! 맞지? 어 이거 신기한 맛이겠다! 먹어보겠습니다! 음, 우와! 이거 엄청 맛있어. 무슨 맛인데 이거 맛이 기억이 안 나네. 음, 이거 혓바닥 되게 해 바래질 것 같아. 천국국식 대박! 어, 어, 씨. 오늘만 두번 기절했어. 여기만 오면 기절하게 되잖아. 어, 짜증나. 이 샌드위치. 이것도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지? 음, 뭐가 없네. 하, 그럼 이 샌드위치. 샌드위치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또 먹방 하면 이 박세인이지. <웃음> 아, 음, 응? 음? 이슨 뭐야? 음, 뭐야? you g t 비키라고요? 안 비켜도 돼 그럼 말랑이 뺏으려고요? 아니 안 뺏어 그럼 뭐예요? 이걸 왜 다시 날 도로 주지? 뺏어서 미안 이게 무슨 일이야? 갑자기 저는왜 이렇게 착해졌지? 뭐 잘못 먹었나? 그래 박세인이 열 번만 더 착한 일해라. 전부 끝이 일어갈게.